안녕하세요. 범포이트 조절입니다. 이번 어, 시간에는 제가 모이킹이나 무엇인가에 책에서 언급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제 모이킹을 매번 봤는데 취약점이 왜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어, 주제입니다. 우선 이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저희가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과 그다음에 그 일정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떠냐면은, 저희가 2주라는 시간 동안에 A라는 서비스, A라는 뭐 서비스, 고객 서비스에 저희가 투입이 되면은 그 2주 동안에는 어떻게든 이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이제 완료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 뭔가 시간이 더 있으면은 더 찾아질 거라고 생각을 뭐 하죠. 점검을 하다 보면은 취약점들이 크리, 크리티컬한 어떤 취약점들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행을 할 때마다 매번마다 이제 하루하루 취약점에 한두 개씩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뭐한달 정도 한다고 하면은 뭐 서른 몇 개, 뭐 사십 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아무튼 2주 동안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어 우선은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다 찾았다. 모든 취약점들 내가 알고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다 점검을 했다라는 가정 하에 이제 프로젝트를 완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찾지 못한 부분들 만약 제가 투입을 했다면은 제가 찾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인원들이 와서 이제 다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모이에킹 기간 동안에 찾아낼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단하는 컨설트 역량에 따라서 또 도출되는 취약점들이 다릅니다 만약 A라는 업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모이에커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모이에커 인력들도 다 영향들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뭐 정말로 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나 그런 거에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SQL 인젝션을 더 잘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둘다둘다 둘다 어느 정도 평균 정도로 그냥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에 따라서 자기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서비스면은 또 취약점이 또 다르게, 예, 더잘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각 회사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컨설턴트에 따라 역량에 따라서 도출되는 취약점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모이킹이라는 것은 매년 뭐 1회 정도 최소,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2회, 3회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고객 서비스 같은,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어, 전반기에는 또 A라는 컨설팅 업체, B라는 그 후반기에는 또 B라는 컨설팅 업체에서 이렇게 교차로 받는 경우들도 있고, 대상을 교차로 또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크로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이요. 많은 컨설턴트들을 그 다음에 회사마다 다르게 그렇게 그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최대한 많은 취약점들을 도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담당자분들은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신규 취약점들이 매년 발생을 합니다 뭐 이번 연도에 나왔던 취약점들도 신규 취약점들도 분명히 모이킹 때 수행 때 확인을 했을 것이고요 근데 또 내년에 가면은 어차피 서비스라는 것은 버전업이 계속 이렇게 빠르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이렇게 트립, 틀을 딱 맞추면은 이제 버전업을 뭐 빠르게 할수 있는 환경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년에 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그 버전에서 취약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뜻밖의 취약점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규 취약점들이 매년마다 발생을 하면 모이킹 인력들은 내부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오고 있다가, 그런 버전과 관련된 취약점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면은 그걸 모이킹 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취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간단한 취약점들이 될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취약점들은 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뭐,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보통 보고서에 기재된 취약점들만을 좀 수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받았냐. 봤냐에 따라서 좀다르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 이렇게 기재된 취약점들밖에 수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우선 보안을 신경 쓰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어 개발자라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어떤 서비스 A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부터 이때부터 초기부터 있던 개발자들은 많이 없거든요 계속. 이제 개발자분들이 바뀔 거고요 조직적으로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뭐 개편이 되면 어떤 기능적으로 개편이 되지 얘를 확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던 그런 취약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요것들을다 바꾼다고 했을 때 기존에 업데이트 된 이러한 서비스 페이지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의기재는 취약점들만 우선적으로 기간 안에 이제 수정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파라미터에 만약 SQ인젝션 우리가 웹패킹 SQ인젝션이 발견이 됐다면 은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A라는 파라미터하고 동일하게 쓰인 그런 여러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비슷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보고서에서도 보통 이제 동일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 보안 모듈을 동일하게 좀 적용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A라는 파라미터의 취약점들을 보고를 하면은 A라는 파라미터 입력과 검증만 처리를 하게 돼요. 이것도왜 그러냐면, 이제 기간 내에 이걸 수정을 하고 난 뒤에, 다음에 또그 컨설턴트한테 이행 점검을 받고, 이 모예킹은 이번 연도권은 이제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간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 모듈들을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하면서 개발 단계부터 반영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 단계부터 반영을 한다는 것이 사실 제일 베스트인데 어, 사실 뭐 이렇게 서비스가 오픈되고 난 뒤에 또 다시 개발 단계부터 반영을 하려면 좀 많이 힘들죠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기에는요 하지만은 분명히 조금 조금씩 예 이거를 이제 변화를 어, 좀 주긴 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반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신규 서비스 신규 아니면 페이지 뭐 이렇게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런 보안 모듈들을 좀 이렇게 어할수 있도록 반영을 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행 점검을 수행하면서 보통 이행 점검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웃음> 위에서 도출됐던 이제 모이커들이 이렇게 도출됐던 취약점들을 똑같이 수행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 A라는 파라미터에서 취약점이 나왔으면은 이 취약점을 이행점검에서는 A라는 파라미터에 똑같이 그냥 거기에서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반영 그 취약점이 어, 패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행점검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조금 더이거를 이제 컨설턴트적인 그런 서비스 마인드로 한다면은 이행점검을 하면서도 어, 비슷한 기능들이 있는데 분명히 예, 비슷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다 보안 모듈들을 반영을 해야 하는 건데 실제 이것들을 이제 B라는 파라미터의 그쪽에다가 똑같이 한번 반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 A라는 파라미터에는 수정을 했는데 B라는 파라미터도 똑같은 기능인데 얘는 반영을 안 했어 그러면 은요거에 대해서도 이행점검할 제이때 어, 기존건에 있던 취약점들은 분명히 패치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비슷한 기능에 대해서는 아예 또 패치를 안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에더 뭐 서비스 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들을 좀 추가로 좀 확인해주는 그런 센스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고객들하고 좀더더 더 이렇게 신뢰 관계가 어좀 쌓이는 예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이킹을 매번 봤는데 취약점이 계속 나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좀 설명을 드렸습니다.